뭔가 음. 안녕하십니까 울미남 청풍 소장입니다 2019년 특허 특허 디자인 출원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4세대 장치를 완성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디자인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그거를 출원하였습니다 기존에바이오바드를 쓰시던 분들의 말씀을 빌자면 정말 편해졌다 전보다 훨씬 착용감도 우수하고 같은 양인데도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말씀해 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빅 이벤트 행사일에 <34일의> 처음으로 <첫> 부상판매 기존에 사용하시던 바이오가드가 지금 잘 사용하시면 그냥 쓰시면 되겠지만 이제 교체할 때가 됐다든지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보철을 해서 좀 손을 봐야 되겠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지금 이번 기회에 오셔서 보상판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분은 지금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셔서 방문하시고 4세대 장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 40분께만 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했으니까뭐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시는 순으로 혜택을 드리고 할 겁니다 한번 기대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키키 기요미 키키 기요미